참 무지하게 덥네요 자 여기 가까운 근교에 쏘가리 낚시 겸 어, 꺽지 잡을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와 봤는데요 상당히 물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최근까지만 해도 물이 상당히 차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방류를 하면서 물이 많이 빠졌네요 자 그전에 여기서 이제 붕어낚시할때 대낚시 할때이 쓰러진 고목을 주변으로 찌를 던져갖고 수심이 약한 1m에서 1.5m 정도 나왔던 그런 자리인데 지금은 물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 고목이 완전히 드러났네요 아이 고목이 드러날 때도 와볼 수가 있다니 참툭 빠지는 거 아니야 오우 예 좋아요 이 뻘바닥이긴 한데 뻘바닥이긴 한데 그래도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많이 말랐네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데는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내려와 보니까 물이 너무 맑아 아그러고 지금 시간은 사실 이제 쏘가리 낚시 하기는 조금 그, 조금 벅찬 어려운 시간대죠 한낮 지금 2시 우와 아. 아. 우와 2시 반 정도 된 시간인데요 아,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야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보세요 아, 죽었어 물이 빠져가지고 거대한 이 말조개 같은데 말라 죽었네 이쪽에 꺽지가 있을 법합니다 이쪽에 한번 던져보도록 하죠 아 이쪽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쪽을 돌아서 돌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문멸자국이래? 뭐 노루? 노루가 물 먹으러 왔나? 아, 좋았어 좋았어 여기야 여기 자, 물소리 들리시죠? 아, 여기 꺽지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물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물 소리 있는 관계로 아, 미끼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인치 글럽 미니 웜으로 도전을 해드리도록 하지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요. 막, 목 뒤서부터 등허리까지막 땀이 절절절절 흘러내요. 됐어. 됐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목표는 꺽지 한 마리, 쏘가리한 마리, 제 희망사항입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기 꺽지 안 사나 봐 꺽지가 사는 동네가 아니다 오늘 하도 더워가지고 재난청에서 문자 왔어 밖에 출입을 삼가하고 안에만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나왔으니 싸다 싸. 자 이게 물이 빠지니까 아 수초 이끼들이 너무 많아. 나한 마리만 잡고 갈렸더니 껍지 어, 누들 왜 그러는 거야? 협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물이 찼을 때는, 찼을 때는 아, 여긴 엄청 깊었겠네. 이제 물고리거든요물고야 물꼬. 여기는 이제 어마어마한 깊이가 됐었고, 되게 이제 저쪽, 그, 기슬 쪽, 어, 산비탈 끝머리 쪽에까지 이제 물이 찼던 데인데, 거기서 이제 붕어 낚시하고, 그랬던 장소가, 지금은 이제 물이 쫙 빠져가지고, 바닥이 이렇게 거북등처럼 다 갈라졌네. 근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뺀까, 지금? 가둬놔야 될 시기 같은데. 저쪽 바위, 바위에도 포인트 좋았었네요, 저쪽에. 아. 부들, 아, 부들 멋지다. 부들. 부들. 찌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부들. 음. 괜찮네요 부들밭 부들부들 부들부들 자 오늘은 그냥 탐색 겸 해서 내려가 봤는데 역시 제약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제가 낚시할만한 상황이 못되는 것 같아요 바닥은 전부 뻘이고 아, 바위가 없어요 전부 한 자갈들인데 이기가확 쪄가지고 뭐 던졌다면 다이기바시고아 여기도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붕어 학시할때 여기 쓰러져 있는 버드나무 네. 버드나무 사이로 다 집어 넣으면 입질이 상당히 잘 들어왔던 고기가 노는 머무는 자리로 딱 안정 맞춤 있는데죠 이, 이 나무 밑으로다가 찌를 세우면 거의, 뭐, 백발백중, 붕어가 잡혔던, 붕어가 나왔던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저, 저쪽, 이제, 기습 쪽, 원저리 쪽에서 낚시를 하면, 32대에서 36대, 그 정도 낚시한다는, 정말 괜찮았던 그런 포인트인데, 지금은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그, 르티나무가 쓰러져 있는 끝부분, 그쪽에 봉안낚시 저쪽에 또 밑걸림이 심했던 자리죠 자 일단 저 밑에 한번 내려가보고 다른 포인트로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그렇게 장비를 들고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그런 곳이죠 아, 여름에 오니까 시원하긴 하다 그늘은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포인트를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인데요 아, 여기도 뭐 원래 기대는 안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던져보고 가려고 찾아가 봤습니다 아 여기 저 위에서 볼 때하고 밑에 나무가 많이 다르네요 멋지죠? 와, 멋지네요. 아, 늑대나면 멋지게 생겼네. 시원하니, 그늘도 좋고. 자, 저쪽으로 가려면, 대박 물그 빛깔이 이쪽하고 경계가 확 두드러진 게 저쪽은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일단 이 가에서 몇 번만 던져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도 지금 수초들이 꼭 저런 것 같은데 아 여기도 바닥 걸림이 심할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웃음> 여보세요. 내까요 내까. 아? 내까라고. 말로 와. 못 가. 아? 어? 못 가. 물에 저기, 빠졌어. 저기 오인분들 다 갔어. 나 혼자 잡혔어 지금. <웃음> 잘됐다 잘됐다. 잘 됐다. 빨리 받침대 갖고 와. 받침대 갖고 와. 받침대 안 왔는데. <웃음> 야, 진짜 못 살겠구만. 어떻게 날이면 날마다 괴롭히냐. 어? 뜨거, 어, 거나 핸드폰 물에 빠졌어, 씨. 핸드폰, 아씨 아, 물에 빠졌어. 어휴, 아, 마이, 마이. 오 마이 갓. 야, 핸드폰은 물에 빠지지 빨리는 오라 그러지 실은 자꾸 도망가지 하. 이거는 낚시가 아니고 야, 고통이다 고통 하. 너무해 낚시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꼭지 한 마리 잡고, 가 려고 했더니, 어, 시원해. 워낙 더운 이까가 물이 미지근한데 바지도 버렸어. 아. 자 오늘은 목표했던 꺽지 한 마리, 쏘가리 한 마리는 아,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아, 입질도 못 받았어요. 아, 처음 에는 처음 이쪽으로 내려와봤, 와본 동네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자, 역시 자리를 비우면, 그냥 놔두지를 않네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 네, 상님 야, 잘안 보여! 왜안 보여? 잘만 보이는구만. 잘 보이냐? 예. 네. 쏘가리 잡았냐? 쏘가리 다 놔줬어. 아 여기 사진 찍은 거 보여줄게요. 보여봐봐. 아 이따 가서 보여줄게. 야, 헛소리 하지 말고, 야. 네. 빨리 와. 알았어요.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오라네요. 아 너무 하네 가야지 뭐 빨리 오라니까. 일단 오늘은 빈손입니다. 뭐 오늘만 날이에요. 사실 또 아이고. 지금 시간엔뭐고기 나올 시간이 아니지 붕어하고 꺽지가 지금 쉬고 있을 시간 더 죽겠는데 걔네들이 나와서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던진다고 물겠어? 아무래도 오늘은 발에 물 묻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또 좋은 시간 됐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죠. 자, 다음에 한번더 오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하는 정 감독입니다.